아 진짜 맛있 금방 금방 만 해서 <웃음> 아 이거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대림동에 있는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아주 오래된 곳이에요. 독일에서 방금 한국으로 떨어진 친구 줄리안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첫 마디가 순대국이었거든요 메뉴는 딱 순댓국, 그리고 술국 두가지 뿐입니다. 이때가 이른 오전이라서 손님들이 이정도지 점심시간에 맞춰 오면 조금 기다려야하니 그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 간판에 써있는 50년 전통의 연혁이 사진과 함께 나와있는데요. 각 연도별로 우리는 얼마짜리인지 그런 얘기도 하면서 한번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격도 너무 저렴했어요 5,000원, 6,000원, 7,000원 말이 되나요? 기본차는 다른 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본 진짜 독일에 없어 새우젓을 새우젓. 보고 감탄하는 새우젓. 줄리안 작은 새우도 없어 독일에는? 음, 있는데 그 중국식, 그 건조한 거 그래서 김치 만들 때 그냥 젓갈밖에 없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줄리아 <저는> 독일 개미기 <웃음> 독일 개미구 <웃음> <저는> 헷갈린 줄리안입니다 <웃음> 헷갈린 줄리 썰롱한 <웃음> 개구도 잘해요 저 저는 지금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소금도 저는 독에서 사는데 이런 음식 없어서 아, 너무. 맛있을, <목소리가> 맛있어 맛있어? 뭐 먹었어 너무. 양념장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리무 너무. 너무. o 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는무 너무. 너무. 너양 너무. 너무. 너무. 너 <웃음> 한국 김치다 수근. 이 김치는 음. 여기서 담그는 것 같아 오세요. 음. 음. 한국에 오래 살아. 살다가 2년 전에 독일로 갔어요 좋다. 그래서 그동안 독일 버터. 음식만 먹다가 한국에 오니 너무 땡기는 게순대국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으로 나오는 순대국이에요 보통은 안에 밥이 말아져 나와요 염통머 머리고기, 네. 머리고기. 응. 머릿고기와 살고기가 아주 적당히 들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슷한데비슷해 양만 다른네 비싼데? 양만 다르네. 오싼데 양만 다국네 비싼데? 만 다르네. 양만 다르다다 우와 많이 들었다 머릿고기 순대 머릿고기 순대 내장들이 정말 치킨하게 들어있어서 한그릇 다 먹기가 힘들었어요 아, 다양하게 들어있네 어. 특히 머릿고기가 많은데 들어있네. 식감과 맛이 다른 집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머릿고기 자르는 장면인데요 금방금방 금방 삶아서 너무 탱글거리고 맛있었어요 머리고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정말 쫀득쫀득해요 자, 주방까지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가게 나이처럼 오래돼 보이는 가마솥에서 아주 오랫동안 끓고 있는 순댓국과 머릿고기입니다 크리미한 감칠맛과 고소한 맛은 어떤 비법이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우, 해장된다. 어, 매워? <웃음> 이거 맛이 그냥 좀 신가워져서. 아... 아, 진짜 맛있어. So 아. 우와, 오, 오, 감사합니다. 조금 상가한 시간이라 그런지 외국인이라고 서비스도 주셨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줄리안 덕에 호강하네요. 새우젓? 응. 새우젓 너무 좋아해 <웃음> 보자마자 어 이거 독일에 없어 <웃음> 아, 막걸리 한잔 생각나는데? 미친 거야 어제 엄청 많이 먹었는데, 또 술을 먹겠다는 정피디. 아, 대단합니다. 우리 줄리안 그 와중에 뜨거워 죽네요. 그리고 소금, 무슨 소금이요? 이거 양념소금 같은데, 고춧가루 넣은 소금. 참기름이랑 소금. 소금이랑 고춧가루랑 넣고 볶은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소금. 굵하지 않네 소금에도 비법이 있었네요 아, 지금 나한테 새벽 2시? 새벽 2시 있네 밥먹어? <웃음> 밥먹는건 너무해 <웃음> 신기해 새벽 2시에 밥을 먹고 있는 줄리안 응. 어. 어제 너무 많이 마신 거기랑은 저예요. 용문시장에 있는 그 맛있는 순댓국집 이조순댓국 음. 거기랑은 또 다른 맛이야. 음. 이조순댓국이랑은 또 아, 다른 뭐, 개운한 국물 맛을 나타내고 다르지? 있었어요. 아주 새우젓에 푹 빠진 우리 줄리안. 어. 그렇게 먹으면 짜. 다 엄청 맛있어. 새우젓. <웃음> 이거이겠지? 그거? 귀! 귀? 귀 아니면 귀 쪽이야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보세요 <웃음> 이거는? 그거? 얘는 그 오소리 감투 쪽에 있는 내장 쪽에서예요 이거는? 그거는 곱창 곱창이야? <웃음> 어. 돼지 곱창 맞는 거 같은데? <웃음> 이거는 간? 아니야 간오오 맞아 심장? 어십 심... 허파! 허파! <웃음> 그것도 허파! 어? 이거! 아 이거 다시 귀 응. 이거는? 그것도 곱창이야 대박 <웃음> 10년 동안 즐겨 먹은 순댓국 중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웃음> 내장이 들어있는 건 없었나 봅니다 꿀살이야형 아니야 <웃음> 이 부분이야? 돼지, 돼지 몇개 죽였어? 반 <웃음> <안> 죽였어 나는 <웃음> 어떻게 이거 다 알아? 돼지 부위를 맞춘다고 <웃음> 저보고 돼지를 몇 마리나 죽였냐고 물어보네요 이제 마늘 다시 넣어야 되겠다. <웃음> 아, 진짜 대박. 에어컨 키면 다음 날 일하러 안 온대 프다 아, 독일 사람들은 에어컨을 정말 아, 싫어한대요. 한 명은 숙취에 있고, 한 명은 피곤에 짤라 있고. 저는 씨. 반도 못 먹고 결국 거야? 많이 남겼는데요. 국물을 입히라고 네, 다시 국물만 먹었어요. 순간? 진짜? 네, 시 일어나서. 아, 네. 네. 아, 도안 <웃음> 그냥 이렇게 막 가는 거야. <웃음> 어, 그거... 손가락만 아, 그냥 불렸어요. 아, 머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웃음> 국물 조금만 더 받을 수 있어요. 국물 리필을 부탁했는데요. <웃음> 와 다시 새 것처럼 왔어. 오늘,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야? 순대 국물만 리필해 먹고? 오늘 <웃음> <웃음> <우리> 다 먹었단 <먹어볼까요>? 말이야. <웃음> 개운한 국물맛이 정말 숙취를 한꺼번에 확 날려주는 것 같았어요. 우와, 포장. 오, 결국 넣어주셨네. 다 먹지 못한 순댓국을 포장을 시켰는데요. 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 아직도 생각나는 맛입니다. 줄리앙이랑 오늘 즐거운 시간, 그리고 맛있는 아메리카노. 서비스도 혹시? 커피도 음. 정말 아... 최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